오지 마! 오지 마! 이 자식이, 이거. 이... 이거 나, 나, 이... 이거 뭐 하는 거야, 이거. <웃음> 어? 이거 버그? 아이, 저리 가! 30 저기 미 ᄂ ᄂ ᄂ 칼 내놔. 칼! 이씨. 하나 더, 하나 더안 보여, 하나 더 찾으려고 하면 안 보여. 이또 스캔하자. 이거 무슨 곡이야? 피나카리드 상호작용. 오이 개 쩔어 타고 다닐 수 있어. <웃음> 어, 육식동물이야. 어, 시글라이드, 시글라이드 오케이, 끝났다. 게임 끝났다. 닫겠다. 게임 엔딩 봅니다. 여러분, <웃음> 엔딩 보러 가자. 와우, 시글라이드! 와우! 시글라이드에요? 님들아? 만들었다구 시글라이드? 만들어버렸다. 이제 어디로 가야돼? 뭐해야돼? 대단한데? 이것도 뭐야? 바다원숭이 둥지네. <웃음> 야, 여기 시글라이드 파편 겁나 많아! <웃음> 여기다가 이렇게 다 가져와서 이렇게 했는구만 아이 녀석들 괜히 가져가는 게 아니었어 칼라버라이트? 금과 티타늄이 포함된 광물 덩어리? 아, 어... 뭐, 얘기할 게 없으니까 또, 블리자드를 까야겠구만, 이거. 이번에 그, 블리지컨 하면서 애들이 처음에 사과문 얘기를 했죠. 사과 얘기를 했는데, 그게 하스스톤 대회에 대한 그, 처리에 대한 사과가 아니었다는 거. <웃음> 그거 아십니까? 하스스톤 대회에 대해 블리츠, 블리츠청에 대한 그 사과가 아니었다는거 대단해 대단한 녀석들이야 정말 자기들이 작년에 이 게임을 너무 소홀히 했다 뭐 그런 뜻이래 그거에 대한 사과였다 진짜 밴딩이 소갈딱지입니다 진짜 그지 깽깽이들이야 진짜 이제 어, 어찌할 방도가 없어 걔네들 게임을 이제 하는거는 돈주고 사면 안돼 이제 올해 만우질 이벤트 하나도 안했어요? <웃음> 지들도 부끄러운건 아는거지 적어도 멍청이들 아냐 그렇게 유저들이 뭘 원하는지 그렇게 그렇게 요즘이 무슨 시대예요 인터넷에서 그냥 아 이거 뭐 그냥 투표만 해도 되는 거 아니야? 님들 뭘 원해요? 디아블로 4요, 디아블로 2 리마스터 아니면 리메이크요. 어, 알았어요.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.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? 이러면 <웃음> 어느... 아이고, 잘못됐어. 이제 분리자드는 분리자드가 아니고, 따르게 불러야 돼. 얘네는 그 분리자드라는 이름이 아까워요. 이제 걔네 이름은 이제 분리자드가 아니야. 원래 분리자드... 개발자들은 이제 다 나갔어 제프 아저씨 빼고 제프 아저씨 빼고 다 블리자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나 먹자 <웃음> 뭐야 이거 영양분 블럭 7 5영양분이었네 음, 블리자드였던 것 걔네는 블리자드의 이제 시체를 뒤집어 쓴 무언가야 스컬지지 스컬지 블리자드가 타락을 한게 아니야 타락을 했다는거는 기존에 있던 어떤 인물이 어떤 사람이 나쁘게 변한걸 타락이라고 하는거지 기존에 있던 들이 다그 인물들이 다 나갔는데 그 사람들 보고 타락했다는거는 그 잘못된거지 음 맞아요 액티비전이죠 이제 액티비전이 잘못된거야 지금 그 행보를 보면은 약간 EA랑 비슷해 EA는 적어도 EA도 똑같나? EA 요즘에 뭐하나 모르겠는데 EA도 중국몽 따라가나요? 그건 모르겠는데 EA가 만약에 중국몽 뭐 그런걸 모른다? 그러면 EA가 더 나은거 같아 내가 봤을때는 그게 더나 그게 더나 나서 EA는 중국목 모른다? 그러면 EA가 더 훨씬 낫습니다 진짜로 제가 요즘에 제일 안좋게 생각하는 그 회사가 이제 EA인데 UP 소프트야 뭐그냥전향이고 걔네들은 뭐 유저들 조금 잘 생각해주고 그런데 게임을 워낙에 좀 재미없게 만들어서 그렇지 어 블리자드는 정말 안좋잖아요 이게 그 IP가 얼마나 우리 한국에 이... 얼마나 깊은 팬층을 갖고 있어 스타부터 디아블로부터 그냥 오버워치도 좋아하는 사람들 많은데 최신 IP까지 그냥 두루두루 섭력을 하고 있는데 그 팬들을 전부 다 그냥 후려 갈기는 거 아니야, 뒤통수를? 그렇죠? 미친 거야, 지금은 액티비전 때문에 그 빛을 못 보는데 아 진짜로 저 어떻게 해야 되냐? 자 액티비전은 지금 까도 까도 모자른 것 같아요 막 양파 같아. 이제 양파야. 그리고 포켓몬스터 만드는 게임 게임 프리크이 개. <웃음> 이 새끼들 이 새끼들도 문제야 지금. 아니 아니 어나화병날것 같아. 어 이거 안 보이네, 바이저 뭐, 스톰 같은 거지나가나와요 지금. 눈부라. 블리자드 지나가나봐, 블리자드. 아, 지금 포켓몬스터. 게임프리크. 게임프리크도 문제고. 아, 지금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, 지금. 저도 어느 정도 게임을 많이 사랑하고 그 시리즈 프랜차이즈에 대한 그런게 있다보니까 노이타나 심지어 치유하러? 이것도 치유되잖아요? 왜 이거 보기 싫어? 어, 화목님 이거 보기 싫어요? <웃음> 아니 이거 해야지 <웃음> 이것도 치유돼 아까 노이타 잠깐 했었는데 노이타 하다가 화딱지 날 뻔했어 난 <웃음> 노이타가 잘 안풀렸어 아까 와우 동굴 내가 뭐 안방하고 하고 어우 나와 어나